오늘 예배모범 7번째 시간이고요 음, 말씀 선포, 이제 설교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룹니다 아,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하는 것은 예, 교회의 첫 번째 표지이다 음, 여러분 우리 알고 있죠? 예. 첫 번째 표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선포 이제 루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첫 번째 표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볼까요? 1절로 5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함께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어, 여기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그러니까 설교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내 음, 말과 그러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자신의 말이죠 내 말과 나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또 사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 기억하세요 설교는 어, 설득, 어, 또 이해를 구함, 또 납득시키는 것 어, 아닙니다. 설교는요 어, 말씀 증거, 그러니까 말씀 선포예요. 그러니까 캐리그마라고 하죠. 어, 캐리그마. 설교는 에,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어, 이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을 이절과 이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니까 어, 뭘 선포했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음. 어, 이렇게 앞에 서서요 음. 이렇게 울고 어, 웃기고 감동을 주는 거 사람이 할수 있어요 그런데 믿고 회개하는 것 이거 사람이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절에 그러잖아요 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역사예요 오직 성령의 뭐가요? 회심이 회개하고 믿게 되어지는 일은 오직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은혜고 나타나심이고요 또 성령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 일에 말씀 선포인 설교가 있는 거예요 설교가 오늘 예배 모범 일곱 번째의 오늘의 초점은요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믿음과 회개 참 이. 이 이것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설교가 사용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설교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뭔가 우리가 이거 알아야죠 설교가 뭔지 또 설교는 무엇을 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 뭐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알아야 될까요? 1차적으로 예, 설교자, 목사를 청빙하는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목사를 청빙할 때그 기준이 예, 설교를 듣잖아요 그리고 설교를 듣고 그 설교 속에서 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설교인지 그걸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그 이렇게 교회를 정할 때이 설교가 어떻게 그 내용 속에 있는지를 모르면 교회를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설교를 모르면 다른 것으로 교회를 정하기 시작해요 그럼 첫 번째 교회 표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목사도 아닌데 뭐, 설교는 뭔지, 설교의 내용은 뭐가 있어야 되는지, 설교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회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실질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받아야죠. 쫓아와야죠. 목사님은 왜 가르쳐준 대로 설교 안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죠. 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요즘 그 이렇게 현대 교회에서는 엔터테인먼트 하는 목사들이 굉장히 그 인기가 있죠. 뭐그 요즘 보면 뭐 진짜 이렇게 뭐 마이크도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뭐 진짜 앞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제스처도 취하고. 사람들이 이런 목사를 좋아합니다. 어, 그, 그, 오스틴과 같은 그런 목사들 좋아해요. 왜 좋아하죠? 딱 하나. 조, 뭐, 말은 해요. 얼마나 그 사람이 뭐 세련됐느냐, 얼마나 뭐, 이렇게 설교 안에 구성이 잘 됐느냐, 얼마나 전달이 좋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좋아하는, 음, 이유, 잘못된 이유, 좋아하는 이유가 잘못된 이유 설교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저 목사님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설교가 뭔지를 알면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 말씀이 중심이지 않는, 중심되지 않는 예배 말씀이 핵심적이지 않는 교회, 그, 성도라면 거부감이 느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그,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설교가, 어 정확하게 들려지지 않고 있고요.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냥 설교가 뭔지도 모르고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설교를 잘 정확하게 받아들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뭐,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목사가 말하면 착하게 살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그냥 그거가 설교인 줄로 알아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설교가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한번 우리 설교의 목적과 중요성을 웨스트민스 예배 모범은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같이 한번 이거 읽어보죠. 함께요. 설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의 직분에 속하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탁월한 역사에 속함으로 목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자기도 구원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도록 수행해야 한다. 이게 예배 모범에 담겨져 있는 설교에 대한 정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는, 에, 여러분, 음, 그, 잘 사셔야 됩니다. 에, 여러분, 훌륭해지셔야 됩니다. 어, 성품이 온화해져야 됩니다.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어, 이거는요 강연, 강의 속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어요 설교는 예배 모범에서 말하는 설교는 첫 번째 뭐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돼요 아 설교는 다른 게 아니구나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고 또 구원에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이것이 나타나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구나 뭐가요? 설교가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생겨야 돼 믿음 없이 구원은 허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예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칭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죄사함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성화의 출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이루셨고 그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나의 들어와지는 믿음이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심판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 전가시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셔서 획득하신 의를 우리에게 또 전가시켜 주신 것을 믿는 거. 이 믿음 이거 없으면 구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 믿음이 이 믿음이 생겨야 되고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이 되는데, 그런데 이 믿음 어디서 듣게 돼요? 어떻게 알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계시는요.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되어진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알수 있어요? 없어요. 이 자연을 통한 계시들 일반적인 계시들 속에는요. 하나님이 누구며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이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라는 것에 대한 것은 자연 속에 없어요. 어디에서만 하나님이 그것을 담아 놓으셨어요? 성경이라는 말씀 속에서만. 그런데 이 말씀을, 말씀을 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 아 여러분,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구원은 없습니다. 교회 백날 다녀보세요. 헌금 아무리 많이 해보세요. 그 돈으로 구원을 살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 없이는 구원은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고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이미 만세 전부터 다 주권적으로 나를 구원하기로 하셨다 그걸 나는 믿는다 그것은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착각이에요 내가 믿는다 그건 니네 믿음이지 성경적 믿음 성경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셔야 했으며 그가 왜 율법 가운데 사셨어야 했으며 그가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이 되셔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만 했는지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셨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화해의 길이 열렸는지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들에 대하여 듣고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고 그것에 대해서 항복이 벌어지고 이것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뼈저리게 내 안에 들어와지는 반응 은혜에 대한 반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것이 나에게서 묶여져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나오는 이 반응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일으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성경으로 게시하셨고요. 이 성경을 본문으로 하여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달하여 이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적용될 때 나타나는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게 설교라고요 설교는 그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함께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이요 자기 똑똑함으로는 하나님을 여기 알지 못한다는 것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인간의 이성과 양심으로 알게 되는 그런 희, 희미한 그런 신 하나님 말고 뚜렷하게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구원을 생각하셨으며 그것을 여야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치루셨으며이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도로 회복시키고 찾으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또렷이 아는 것은 세상 지혜로는 불가능하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결정하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전도래요 전도래요 전도가 뭐예요? 길거리 나아가서 돌을 어, 아십니까? 하듯이 그 예수님 뭐 교회 전하고 그게 전도예요 예. 여기 전도라는 이 헬라오 단어가 캐리그마예요 캐리그마라는 말은 프리칭입니다 설교예요 설교 선포예요 말씀 선포 근데이 말씀 선포를 미련한 것이라고 그러죠 미련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말씀이 선포될 때 보면, 아니, 왜 저렇게 그 이렇게 공감력이 없어? 왜 저렇게 그 우리를 이렇게 이해, 이해해주며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고 만족시켜주지 않고 그냥 다짜붙자 그냥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선택과 유기를 결정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하기로 할 자를 정하신 자를 반드시 추적하여 사랑하고 그러지 않을 자는 그런 버리로 아니 이런 그 일방적이고 인격을 무시하고 그죠 기분 나쁘잖아요 일단 우리의 우리 우리가 그 싫잖아요 듣기에도 딱딱하고 그런데 이 미련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게 설교래요. 설교는 사람에게 초점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으로 계시된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그대로 펼쳐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도에 설교에 말씀 선포에 미련한 것으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믿는 자들을. 믿는 자들이 있고요.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요. 믿는 자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이 발생하고 또 구원이 강력해지고 구원이 효력 있게 나타나고 구원이 풍성해지는데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바리세척 반응이 나와요. 예수님이 당시에 직접 예수님이 오병여 사건을 일으키고 복음을 선포하고 해도 왜 안식일 날 고치냐 그러죠. 왜 네. 왜그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도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렇게 따져묻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이것이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구원 역사입니다 뭐가? 설교가 여러분 설교를 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물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이 누군지 그냥 그 가짜 예수 나에게 그 편리를 제공하고 이 세상을 배부르게 해주는 그런 가짜 예수 붙잡고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 그건 구원 성립 안 되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예수가 누구신지 그 예수가 왜 왔고 왜 죽었고 그가 왜 살아나셨는지의 그 분명한 뜻과 해석되어져서 그것에 대하여 믿음이라는 것이 만나졌을 때 틀림없이 내 안에서 갖게 되어지는 것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이 왜안 바뀌냐 안 바뀌는 이유는 성경적 구원이 아니라 그냥 자기 구원으로 갖고 있어서 그래요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반대로 말해요. 하나님이 너를 아신 바 된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를 들이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안다고 내가 고집부린들 하나님은 나너 몰라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알려준 하나님.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신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가 알때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원하는 어? 나 배부르게 해주는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성경적 하나님 아니죠 그러면 성경적 구원도 아닌 거예요 이 부분을 잊어서는 안돼 오늘날 오늘날 보세요 설교라는 부분에 있어서 현대식 현대화돼서 무슨 뭐 드라마 설교, 영화 설교, 획기적인 문명의 이기들을 막 사용해가지고 막그 설교를 다양화시키잖아요. 15분 막 짧게 설교 끝내고 그다음에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뭐 그런. 그래서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하고 전달하는 것은 등한시하기고 그냥 그 예배 한 시간에 다른 재미와 아, 그 우리의 감정을 만져주고 그런 것으로 막다 채워가죠. 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정하신 방법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해서도 뭐 믿을자가 뭐 예, 그것은 예. 하, 가봐야 아는 문제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우리가 그 부분이 인간이 고안해내고 인간이 좋아하는 그래서 그것에서도 구원이 많 구원받은 백성은 그 안에서도 구원을 누리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힘써 이루시는 구원의 방식은요 하나님이 미련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딱딱하고 고루하고 시대에 뒤쳐졌고그 2000년 전 아니 4천 년 전에 지난 그 진짜 고로한 고전과 같은 이 이야기를 가감없이 현대는 계속 발전하는데 그 말씀 그대로를 가감없이 그대로를 증거해내는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언양만을 얘기하는 이때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정한 자들은 믿음이 발생한다는 거, 믿음이 그 안에서 표출되어 나오고 믿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어, 말씀 선포, 설교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다. 이거 우리가 버려서는 안 돼요. 교회는 어, 교회는 정말 다른 것을 양보한다 손치더라도 여기에서 교회가 뒷걸음질 치면 안 돼요 교회는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정말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두 번째요 그 설교가 뭐라고 돼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복음의 직분에 속하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탁월한 역사다 그 예배의 그 요소 예배 요소 가장 예배 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 가장 반드시 예배 요소에서 빼놓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너무나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그 부르심 앞에 내 안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가슴 떨리며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당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천상으로 우리를 올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하늘 예배로 우리를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영과 진리 가운데 우리를 하늘로 올리시는 그 부르심이거든요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는 말씀 선포예요 그래서 청교도인들은 요 정말 한 시간 반 예배면 한 시간 두 시간 예배면 한 시간 반 거의 설교의 시간을 다 거기다 쓰죠 그 목사에게 설교가 설교자에게 요구할 것은 말씀 위에는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옳습니다 아니, 뭐, 이왕이면 다홍치마 아닌가? 뭐, 인격도 좋고, 우리 은석 집사님처럼 잘생기고, 성품도, 그리고 뭐, 뭐죠? 키도 크고. 음, 여러분, 그, 그것은 설교자가 이제 나중에 보면 설교자가 준비해야 할 예, 설교자의 그 가져야 할 태도고 겸허함이고 설교자가 인격자로서 그가 갖추어 가야 할 소양이고 그건 설교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 목사에 대해서 바라는 것한 가지셔야 돼요. 바른 음, 진리, 바른 말씀. 예, 나는, 음, 교회를 선택하고 또 목회자 설교자한테 요구하는 것은 나는 그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왜냐? 하나님이 그 목회자를 사용해서 목사는요. 설교자는요. 도구예요. 그리고 칼비는요. 설교할 때 여러분이라고 하지 말라고 저도 그래서 여러분이라고 안 하죠. 여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칼비는 우리라고 해요 그래. 우리 칼비는 절대 여러분이라고 안 합니다 우리 왜왜 왜 그럴까요? 칼비는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 자신도 목사 설교자 자신도 그 설교를 들어야 할 청중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목사도요 설교하지만 그 설교는요 나는 되는데 너희는 왜안 되냐 제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자가 죽어가는 자에게 외치는 호소고 간절한 외침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말씀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그 복의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너 진리의 말씀만 전해. 진리 전해. 진리 전하는 거 왜? 아까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 말과 설득력 있는 또 아름다운 것으로 아름다운 것 외모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공격당한 게 그거잖아요. 응? 뭐그 그, 그, 글쓴 거를 볼 때는 괜찮았는데 직접 만나서 말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졸렬하네. 생긴 것도 아니네. 가다가 설교하다 뒤집어져 가지고 거품문에 거짓 선지자구만 계속 공격당했던 게 고린도 내내 교회에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뒤에 가서 설교자의 인격이나 준비는 뒤에 가서 할 거고요. 진짜 목회자한테 바라는 것은 아, 말씀 하나. 좀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께 고맙습니다. 목사가 말씀에 전무하도록 우리 장로님들 신방하시고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 교회의 행정과 구제 살피시고 너무 행복해요. 제가 더욱 진리의 말씀을 잘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 훈계하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